자 이제부터는 피캠 픽처 카메라 버전에서 이미지 픽처를 편집하고 그리고 그 구동 파일로 불러오는 거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동 파일이거든요 fflash 파일 그리고 요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돼요 근데 이 폴더 이름은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다 세팅해 놓은 거니까 여기다가 대시 붙인 거는 이게 인식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면 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름이 돼도 여기 가로 열고 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인식은 안 되는데 혹시나 될까봐 인식될까봐 대시를 붙인 거예요 자, 사인 랭 수화라는 말이에요 사인 랭기지 자, 여기서 요 안에 뭐가 있나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 베이식 1 베이식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베이식 1이 1일자 1일자를 누르면 베이식 1이 나와요 어 근데 이미지가 이상하네요 그래서 편집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편집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보조 프로그램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싶다. 우 마우스 하고, 편집으로 들어가세요. 편집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에서, 선택해서, 모두 선택을 하세요. 모두 선택. 모두 선택하고, 이게 크기 조정 및 기울기에요. 이게. 네모가 두개 겹친 게. 알았죠? 이걸 누르고, 가로 세율 비율 유지 지어야 돼요 픽셀로 해갖고 5000 이잖아요 5000 5천 가로 5000 세로 2000 이거를 가로 460 세로 900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딱와 너무 적어지네 가로 460 세로를 한 500을 아, 600을 해 봅시다. 요거로. 엄청 태골이 네요 900으로. 요, 이하로 해야 돼요. 가로 460픽셀, 세로 900픽셀 그 이상 되면 안 돼요. 요, 이하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선택을 모두 선택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 다 잡히니까 사각형으로 선택해갖고 요렇게 딱 잡아요. 잡은 다음에 여기 있죠. 복사해 지네요 복사하고 새로 만들기에서 딱 붙여. 다음에 여기를 저장. 제가 복사하고 이렇게 한 거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사각 선택한 다음에 선 선택한 다음에 요거 누르고 저장하면 돼요. 저장할 때 위치 위치가 어디냐면 저는 사진 사진에 위치가 참 중요해요. 여기서 베이. 이었었죠 jpg고 저장 아 png로 됐군요 그것도 안되지 jpg로 해야돼요 jpg jpeg 요거 그러면 원래 거는 이름을 바, 바꿔야 되겠죠 딱 붙이고 요거를 저장 자, 나오나 안나오나 봅시다 2일자 이상하다. 어떤지 너무 작은 것 같더라고. 뭘로 하면 되지? 죄송해요. 베이직일 편집 들어가고, 선택해서 청골 불러봅시다. 어 제대로 됐네 네. 이는 정확히 맞았어요 모선색 해갖고 여기서 가로 세지 유지 지우고 픽셀 460 900 확인 아 모바일은 다르구나. 와, 오늘 새로운 걸 알았다. 저장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이게 위 5,000, 2,000인데, 이게 블러치나 한번 해봅시다. 저장. 뭐좀 누르고, 저장했어요, 이꼭 눌러야 돼, 저장. 아니면 원본을 따로 저장해 놓든지. 하고 이를 올렸을 때 아까 이것 때문에. 나오죠. 요렇게. 하여튼 나왔어요. 몇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이겼단 말이에요. 편집에서. 이미지 크기가 몇인가 알려면 은 보드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아. 사각으로 선택해야 되는구나 모두 선택했어요 그래, 아까 요거는 크기가 얼마나 되나 보자 네 483830이잖아요 그쵸 모바일로 찍으면은 딱 나와요 편집할 필요도 없네 아 아니다 아니다 예전에 편집했던 거다 아 그래서 그런 거야 네, 편집한 거를 제가 다시 보여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3번으로 들어갑시다 어, 엄청 크게 나와요 이거 엄청 크게 나오죠 그러면은 모두 선택하고 크기 조정을 가로 세율 비율 유지 언 체크 픽셀 봅시다 얼마나 큰가 5천 000, 2천 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큰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찍어도 편집을 해야 한다는 거야 460900 이하로만 하면 돼요 가로 460 픽셀 세로 900 픽셀 그 이하로 확인 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적으 시작 여기 지금 선택된 이 점선이 쫙 있잖아요 요걸 꼭 봐야 돼요 전체로 잡혔나 요것만 잡혔나 요것만 잡힌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요것도 요걸 눌러야 돼요 저장을 그래야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필요 없어요 요것만 누르시면 돼요 딱 눌러 딱 저장된 거예요 그럼. 볼까요? 3번을 누르면딱 나오잖아, 이렇게. 그쵸? 엄청 크구나, 이거 길구나. 자, 긴 것들도 가로는 사6공으로 하셔야 돼, 사륙공으로. 이 가로가 사륙공이라고. 460픽셀. 세로는좀 길어도 돼요. 근데 길게 하면은 이상이 나와요. 형상이. 900정도로 하셔요 아셨죠 여기에다가는 나는 할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안녕 하세요 이렇게 글씨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불러오는 거예요 오픈캠 요거 아래 있죠 오픈캠을 탁 누르면은 카메라 및 마이크 액세스 로컬에서 카메라 및 마이크에 액세스 하려고 합니다 허용을 클릭하면 녹화 또는 녹음될 수 있습니다 허용 딱 나오잖아요 얼굴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피캠으로 구동하는 거 이미지를 편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미지의 파일명이 칼렌더의 일자하고 일치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똑같은, 똑같은 파일명이 있으면은 제시를 붙여갖고 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 한 달은 31일. 그러니까 31개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만들려면은 사일랭 폴더를 또 만들면 되겠죠. 대신에 사일랭 폴더를 구동파일과 같은 폴더 안에 있을 때 파일명이 달라야 되니까 끝에다가 대시를 붙여갖고 구동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바이바이